네 반가워요. 저 우리 빵순이 동생 왔어요. 아이고 박수 자 그리고 우리 제시 네, How are you? Thank you so much yeah. My friend How are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아 이거 팝송 틀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나 이것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방수나 지금 방송 뭐응 어? 지금 방송 뭐 지금 방송 뭐응 어? 뭐라고 그러는겨? 아유, 김김 이윤 님, 음, 반갑습니다. 아, 방송 넘기고 온다고? 어, 그래, 그래, 그래. 세일창도 열어놨다. 야, 아유, 심심해가지고. 자, 우리 김 이윤 님, 반갑습니다. 빵순이, <웃음> 좀 빵순이 님, 빵순이 동생도 막 반갑고. 아이고 무지하게 반갑네 우리 빵순이 동생이 오니까 무지하게 반갑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낯바닥을 보여줘야 되는데 잠깐만 요거를 좀해 카메라 써봐 돼나 바닥 보여줄게 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 바닥을 한번 보여줘야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 저기 웰캡 카메라 캠. 캠 저기 열어놨지 나 바닥 보여줄라면 이거 또 웰캠 음, 웰캠 비디오 또 틀어야 돼 복잡해 이거 이거 이제 할라면 은아형나 이렇게 복잡한 거 처음 봤어. <웃음> 여기 보이지? 여기를 쫙 요렇게 <웃음> 잘 보이냐? 아이고,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네 너, 너무 작게 보이잖아 이거, 없애, 이거 다 없애버려 나비도 없애버리고 이것도 없애버리고 이것도 다 없애버려 통째로 보여 보 <웃음> 어, 통째로 통째로 이것도 이것도 없애버려 이것도없애버려 그럼 이것이이렇게 여기 어디 갔어? 이거, 이따 노래 부를 때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렇게캄캄하이보이냐 이거, 이거, 게보이네이제이하게 머리색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것도 죽인다. 어쩔래? 빵순아. 아니, 이거 하지 말고, 빵순아. 너, 이거, 저기, 유튜브도, 유튜브도 있잖아. TV 소리 같이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그, 그, 저기, 그거 한번 할래? 응? TV 소리 같이 내가 방 열을 테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대화 한번 할래? 어, 확인하자. <웃음> 확인하자. 어, 서로 화, 방송 중이요? 아, 가만 있어봐. 알았어, 내가 내가 이게 좀 틀어 방송 중이라고 틀어봐야 되겠네. 우리 방순이가 방송 중이래요. 빵순이가 순이, 순이, 나는, 나는 세이 다 때려쳐버렸어, 생질났어. 그한 마음에 한 5개월, 있, 한 5개월 있다가, 어, 사가지 없는 행동들 하길래 때려쳐버렸어. 여기? 빵순이가 하네? 빵순이가 12시 방송하는 거야? 순이, 수니 순이야. 그 내, 내 사랑 애기여도 내가 잘 알아. 그 방에. 그방의내 사랑 애교도 잘 알고 진주당강님도 알고 은비님도 알고 빵순이도 알고 <웃음> 똑같은 세상 자, 빵순이가 방송하는 음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싸 음악 잘 나가라 <웃음> 라이브 할 거야? 야 그럼 라이브 하면은 내가 그그방 그 연결해서 유튜브까지 나오게 해야 되겠네 에? 에라이 아니 유튜브에서 그냥 너 2시에 끝나지 방송? 아, 2시에, 12시에 끝나네? 방송? 12시에? 12시에 끝나는 거야? 2시에 끝나는 거야? 응자 응. 가만히 있어봐라 그렇지? 그럼 12시에 끝나면은 어, 여기 일단 가만히 있어 봐. 내가 내가 저기 세이 라디오로 해서 여기를 노래 나오게끔 할 테니까 어, 여기는 저작권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어 어디갔어? 여기 있네. 자자. 왜안 나와? 정지영 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빵순이 목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챨 너나나나까지 나갔습니다. 우리 오시 님이 있어요. 우리 선아 언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밖에서 노랑 머리 오라버니 듣고 있어요. 오라버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그렇죠. 자, 저가 막 곡으로 그걸 끄고 어 제가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음. 동전 인생 한번 하고 제가 엔딩 곡 찾으러 오겠습니다. 근데 왜 이중으로 들려? 자존심은 내 목숨보다 더사랑하 지난. 왔어.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방송 누구예요? 다음 방송.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내려올게요 응얼렁 음, 내려와 음딱 좋아 노란 머리 오빠가 딱 좋아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머리만 알았어 <웃음> 별도 해봤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아, 산전수전 다 겪었어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봤다 삶에 지쳤어 이 나이에 못할게 뭐가 있을까 더더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더더 말고 잘 불러 도 이 나이에 못하게 뭐가 있을까? 더더 말고, 더더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더더 말고,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더더 말고 더더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좋아 좋아 지난 일을 생각 말자. 이 방송이었습니다. 네, 지금이 딱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언니 찬이 멋진 거야. 엄청 멋진 거야. 그랬고 초대장이 10개 나왔어. 고국 모학산의한테. 좋고 그래갖고 그거지운하고 아, 무것도안 보이는 거 10개 만왔어 10개만, 왔어, 10개만. 좋고 왔다야, <웃음> 아이고 초대장이. 그렇지 오빠. 적게, 안 좋은 거 어딨어? 초대장 열장열장열장 해야 돼. 덩글덩글하게. 덩글덩글하게. 글 그래갖고 음. 나는 음. 오빠 오빠가 음. 초, 이제 또 이제 누군지 알지. 그래갖고 이제 지우려고 하는 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음. 나만 미연, 나왕따가 그랬어. <웃음> 나만 미연인가 그랬어. 아. 자, 음, 음 오빠 이름으로. 자 우리 다음 방송을 혼란 언니하고 좋은 시간 되고요. 나밥 먹으러 가야 해 약속했어. 응. 일로 와밥 어디로? 밥 먹으러 가니까. 이로 와. 일밥 사주. 넘길 거에 바로 응. 감사합니다. 장민 협찬 감사하고요. 천공 내꺼든 인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큐. 자 여기 꺼야 돼세인은세인은 세인은 껐어. <웃음> 세이클럽 방송은 우리 빵순이 방송을 껐어요 껐어. <웃음> 아 세이클럽은 아, 우리 빵순이가 방송하는 데를 껐어요. 이거 한번, 이 한번 이 노래 오래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게있잖이또이거구아야 되잖아 이럼아이씨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는 홀랑 벗고 이이거를 살짝 옮겨야 돼아이나미치이네이거이게어떻이하는방법이있는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 미치고 팔짝 뛰어버리겠네. 자, 아니 내가 라이브 부를 때는 이게 감춰져야 돼. 이게 영상 띄우면은 걸려. 응? 어? 저작권으로 걸려. 좀 있으면 이제 저기 이제 월급 나오는데 자꾸 걸리면 안 되잖아. 이게 있는 <웃음> 이게 이거, 이거 이거지. 에이, 이거 불러. 그 분이 자 아무 말 없이. 말 Yeah. 봐. 이게 저거로 올게. 저거 뭐냐? 어? 빵순아. 어, 이거 말고 내가 다른 저기 이거 이거 끄고 내가 저기 저기 그스트림야들하고 2온 방송하는 거 있거든. 어, 이거 이거 이 방송 이거는 프리즘이고 일단 이거 끄고 어, 스트림야들 방송국으로 들어올게. 그래야 너도 마이크로 사용할 가